360 음,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저꽃파저싹 나온 거 이유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? 어 먼저 A를 응. 다취한다는아 모두 다른 색을 다 취할 수 있는 걸로 정해서 응. 똑되고 A하고 B가 이웃되어 있으니까 응. A에서 색칠한 한 색을 빼야지 B에 색칠할 수 있어서 빼가지고 응. 여긴 아직 안 칠했는데 B에서 색칠한 색이 세 가지인데 G는 A하고도 유효되어 있고, B하고도 유효되어 있으니까, 세 가지. 세개 되고, G는, d 는 A하고도 유효되어 있지 않는데, C하고 A, B하고 유효되어 있으니까, 세 가지고, E는 D하고 유효되어 있어서 두 가지. 자, 그러면,